이입니다 <웃음>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어때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음, 행복하세요? 저요? 음, 뭐 저는 항상 똑같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선생님 그러면? 아뭐 일이 바쁘잖아. 하루 종일 바빠요 저는요. 음, 컨디션도 좀안 좋고. 아 저기 막 감기가 이렇게 잘안 났네. 어, 막 이렇게 막. 확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잘잘하게 계속 며칠째 이러고 있어. 음. 암튼, 그래요. 우리가, 이, 그, 살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좀 마음 한 자랑 의지하고 살수 있는 사람,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음. 근데, 그, 저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다. 어, 마음 한 자랑 기댈 곳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응. 사람들은 막 백마탄 왕자님 찾잖아. 아, 근데 백반탄 왕자님까지는 아니어도, 응. 백마탄 왕자님까지는 아니어도 지친 마음을 보담아 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카드 뽑아 놨어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보담아 줄 사람 과연 나타날지 카드 준비했습니다. 카드 보러 시간. 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볼게요 음, 백마탄는나왕자님까지는 아니어도 음,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좋아요 음? 아, 좀 잠을 좀푹자는데 잠을 잘 못자서 음. 자, 지, 가 아, 다, 다, 다, 잡담하느라. 아, 이놈의 잡담. 잡담, 금지! 금지, 오케이. 음. 그, 백마탄 왕자님까지는 아니어도, 그쵸. 음. 우리의 이렇게 지친 마음을 갖다가 보담아줄 사람, 음, 과연 나올까요? 음. 어디 봅시다, 과연 나올지. 음. 이게 뭐지? 누군가가 혹시 어 여러분을 갖다가 살짝 꿈 마음에 어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 어 누군가의 마음에 근데 여러분이 좀 알기가 힘들 것 같아 <웃음>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표현을 안해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음.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아, 나를 좋아하는데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은 성격에 따라서 정말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야. 음. 왜 표현을 안 하냐? 음.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 보였을 수도 있고. 음. 인기가 많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표현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뭔가가 있을 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니까 이유는 많아요. 아직까지 딱 이유는 정해지지 않았었지만, 대충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그렇게 엿 보인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디 봅시다. 아, 아 커피 맛있다. 나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낮잠을 갔다 시컷 자고 일어났는데 아, 이 밤에 커피를 마셔요. 어지럽시다. 아, 이 사람 도전 정신이 없네. 어, 못 먹어도 고 이런 게 없어요. 아니, 나 아니, 일단은 일단은 뭔가를 해 봐야지. 어, 해 봐야 지 알지 될지 안 될지. 그냥 이렇게 얼핏 보고 아 쟤는 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을 거야 하고 도전도 안 해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 음그 저기 마그 짝사랑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가성비는 일단 좋잖아 왜냐면 거절당할 염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짝사랑 전문인가? 음. 아 이거 이게 냄새나는데 무슨 냄새요 라고 하나아 이거 냄새 나는데 어어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말도 못하고 계속 벙어리 냉가슴 깽깽 앓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왜 아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어떡하죠 <웃음> <웃음> 어, 정말 말하기 힘들어. 어, 어, 왜요? 라고 하면, 아 진짜. 아, 이거 혹시, 어, 나는 감 잡았어. 어, 여러분도, 그감 오는, 이게 촉이 빠른 사람은 감 왔을 거야. 어, 그 새끼! 하고 딱 그랬을 것 같아. 어, 어 선생님 누군데요? 그러면. 아, 그전 남친이 아닌가 싶어. 응. 음. 아, 그 차라리 백마탄 왕자라고 할걸 그랬나? <웃음> 아니 이 카드 이 카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백마 탄 왕자가 그렇게 만으라고 백마 탄 왕자가 흔하면 그냥 그흔 백마지 그게 귀한 백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 저기 말 암튼 느낌이 그래 어, 여러분을 어. 어쩌면 그런 거지, 제대로 시작돼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어, 여러분 부... 그냥 혼자서 마음을 적고 돌아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음. 지금 제 소심하게 굉장히 소심하게 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 어, 널 지켜보고 있어. 이거야 완전히. 어. 만약에 이렇게 남성분들이 본다면은요, 어, 항상 내, 나, 내가 어, 이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고, 그러니까 남자라면 상대방이 여자가 된 거고. 어, 여자라면 상대방이 남자가 되는 거죠. 제가 여자니까 보기 좋게 여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2년 전혀 욕할 수는 없잖아. 어, 그럼 남자한테 이놈 저놈은 어쩌고 해요. 남자한테 이놈 저놈은 욕이 아니에요. 음. 근데 여자한테는 욕이야. 음, 2년 전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음. 선생님, 그, 무슨, 무슨 기적의 논리에요? 하면은, 아이, 그렇잖아. 내 네, 이놈, 아유, 여남 귀엽네. 그러지, 아이, 인연 귀엽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 여는 약간, 어, 조금, 그, 저게, 그게, 그런 게 있어. 찾아봐요. 어, 여는 욕에, 놈은 욕 아니야. 음. 암튼, 그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엿보고 어, 있어요. 응, 여러분들을 떠나갔던 사람. 음, 그 어쩌면은 나는 이게 하,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이게 여러분이 상처를 줬던 사람? 어,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직 카드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번 헤어졌었던 사람인 것같아 근데 헤어졌다고 해서 막 대단하게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진짜 깊이 있게 사귀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호감 정도에서 머물렀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왜그 사람이 왜 갔어요 어, 제대로 안 해보고 왜 갔냐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어,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잘 나갔고 어, 너무 잘 나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나갔어 이게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거들떠도 안 봤던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궁핍해졌잖아. 이 궁핍해, 물질적인 궁핍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연애가 궁핍해졌잖아. 연애가 궁핍해졌으니까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된 거고 양지가 음지된 건데 지금 그런 거 같아. 어 제대로 사귀었던 느낌은 안 나요. 음, 제대로 살렸던 느낌은 안 나고, 그냥, 의뢰이, 어, 의뢰이, 어디 봅시다.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여러분이 왜 눈치를 못 채냐 하면,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아 저기, 막, 혜미야! 해미야 나 저기만 나너 좋아해 해미야 나너 너랑 밥 먹고 싶어 해미야 우리 저쪽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제스츄를 취하면 어, 여러분들이 알 텐데 어 그리고 그 블링블링한 눈빛 어 나만을 바라봐주는 그 촉촉한 눈빛 그리고 내가 곁에 있으면 심장이 막 빨리 뛰는 소리가 나 그럼 금방 알잖아 그런 증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모른다는 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여러분에 대한 어, 증상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야. 음,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용기는 낼것 같아 나름대로.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못 느낄 수 있어요. 어. 왜냐면 이 사람 기준에서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부르는 용기가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용기가 용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모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격이, 어, 좀 털털한 게 아닌가. 어, 털털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이고, 씨. <웃음> 아, 뭘 했다고 벌써 지쳐. 뭘 했다고 벌써 지쳐.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누가 지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친 건지, 이 사람이 지친 건지. 음. 이게 딱히 누구라고 지격되지 않아. 음. 근데 느낌상, 느낌상 딱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 아, 선생님, 그, 그 사람은 좀, 음. 그 사람, 아, 누군지 알것 같은데, 아, 어, 걔는 좀 그래요. 라고, 어. 왜 걔는 좀 그래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 좀 알아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알아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사람 속을 모르겠고, 듣기로는, 어, 듣기로는 걔가, 어, 다른, 음, 그, 그, 이성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은바? 은근한 바람? 어, 은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웃음> 은바라만, 내가 방금 만든 말이에요. 어, 은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왜냐하면 아, 이게, 이게 참 애매하다.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봐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게 누군지 솔직히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음,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쩌면 얘가 여러분들한테 돌아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 돌아섰냐면, 어,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진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혼자서 시련을 당했다 그러다나 어, 여러분들을 좋아했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근황을 갖다가 살짝 계속 그까막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그냥 음, 간간히 들어와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누군가가 있었고. 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연락은 해온다 연락은 해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연락해 오다가 또 많은 거 아닌가 야얘왜 이래 이래서 제가 카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 딱히 어떤 대단한 액션을 안해음막 대단하게 뭔가를 갖다가 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마음? 음 자기 추측, 자기 생각 뭐 이런 거야. 그그 거기에 어 그렇게 하고서 뭐 나는 지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백마탄 왕자 만나 싶어. 맞아요. 어, 인어 맞아. 여러분한테 뭐 제대로 된 데이트 신청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열정만이 자기 열정만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나한테 뭔가를 갖다 해 줘야지 여러분도 할 텐데 이 얘가 제대로 된 뭔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어, 뭐야 그런 거지 지, 뭐야 쟤올 거야 말 거야 뭐 그런 거죠 어,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 이거 뭐야아 때려쳐 뭐 이런 속으로 뭐 진짜 때려친 게 아니라 아 그냥 아씨 이아 아, 몰라 아 때려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이 액션을 할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딱딱히 딱히 다른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딱히 다른 사람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음, 일단은 대화는 안 오겠네. 어, 여러분한테 어, 얘기 좀 하자고 다가올 것 같겠네. 다가올 것같아 어, 선생님. 근데 아직 기다려 봐요. 대화의 결과가 안 나왔어. 어, 여러 번 시도 끝에, 어, 이 대화, 이대화 대화의 장까지 오기까지. 어, 조금 어 짜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 음, 짜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조금 요랬다 조랬다 좀 하지 않았을까 어, 요랬다 조랬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좀 변덕을 좀 부렸다라는 거야 아이게왜 어, 이거 두 개가 나와버렸네 음 이거 이거 저건 것 같은데요 음. 맞아 과거의 남자 과거의 남자 근데 과거의 남자는 남자인데 어, 어떤 사람이냐면 제대로 사귀었던 느낌은 없어요 음, 아까도 그랬잖아 어, 그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 그냥 자기의 마음을 꽃을 갖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렸던 사람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아니 어, 저기 뭐야 아니면 어 그런 거지 아이또 애매하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과거에 안 됐던 것 같아 왜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눈 어, 짜증 나가지고 때려친 거 아닌가 싶어 음 응. 발전이 너무 늦, 느리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 음 응. 대화는 하기는 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 뭔가 우리가, 그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새로이 알아갈 필요는 없어. 어, 새로 알아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만나서 어떠한 그 뭐지, 우리가 앞으로, 그니까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관계를 갖다가 좀더 경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시기만을 맞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또또 추춤하고 또 이게 뭐하는시추에션니까요 어, 지금 나하고 지금 너 장난하니 그리고 여러분 성격에 어, 허파 디비질 거 같아 이래서 그때 안 됐던 거 같아요 이래서 음이 사람이 결단력이 좀 부족해 어, 은근히 겁이 많아요 은근히 겁 맞아 음 은근히 겁이 많아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왜 겁이 많냐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는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 무슨 상처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이 과거에 뺀찌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뺀찌가 어떤 뺀찌냐면, 이 사람 성격 때문에 뺀찌라기보다는, 어, 상대방이 바람이 났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누군가한테 다가오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응. 다가오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어, 혹시 내가, 어, 내가 또 전처럼, 음, 그런 아픔을 마지막, 어, 이거, 이거 남자가 그런다는 게참 희한하네. 오, 이 남자, 남자분도 이렇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나요? 이 사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응. 왜냐면, 여러, 이 과거에도 여러분하고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갔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인기 내가 인기가 많다 고 그랬잖아.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 거기서 하나 누군가를 고르는 와중에, 어, 얘가 선인 거지. 어, 진, 선미 뽑잖아요. 어, 딴 사람이 진이 됐어. 그럼 뭐야? 아무리 선이라도 얘는 탈락인 거란 거야. 그니까, 진, 선미는 그래도 후보잖아요. 그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그래도 있었던 사람들, 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최종적, 최종적에서 이 사람이 탈락이 된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마음을 두고 그냥 떠난 거야. 제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래도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을 계속 엿보는데 그 사람하고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 진으로 뽑힌 남자하고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 남자분들은 진으로 뽑힌 여자예요. 어, 저기, 막, 찝어서 주는 거야. 음, 저기, 남자분들도 좀 답, 너무 여자 쪽으로만 하니까 답답해서 아무튼 그, 그, 그래서 그진 근데 진하고는 헤어졌어. 왜 진하고 왜 헤어졌냐 하면 그 진이 바람을 폈다. 그래야 되나? 어아 괜히 진이겠냐고. 어이저그그 그 뭐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진짜 화려한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경쟁력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진이 어, 코가 콧, 코가 정수리에 달려가지고 좀여자분대로속 썩여가지고 이 진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선이 오는 거지. <웃음> 패자 부활, 패자 부활. 어,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그때 그 당시에 아차, 어, 아차로, 아차상이지.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냐 하면은 그치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 다른 사람한테 그 그저 사랑의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못 온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진선미 중에 하나 진을 뽑았고 이 사람은 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선이어도 탈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그 탈락의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이 과거에 이 사람의 연애에서 이렇게 배신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하여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막 선뜻선뜻 숨풍숨풍 선뜻 성큼성큼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 좀 답답하시긴 답답하시겠다 음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머피의 법칙인 거야. 있을 때는 막 우르르 몰려오고, 없을 때는, 어, 또 다, 또, 한꺼번에 또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나 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가고, 하나 들어오고, 줄을 서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이게 몰려오고, 몰려가고, 그러니까, 솔직히 진선미 안에 들었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잖아.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내려놨을 텐데. 어, 이거, 그, 그, 맞아. 여러분이, 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이 사람이, 어, 어, 치. <웃음> 저기 봐요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이거 뭐지 그럼 왜 여, 근데 그왜왜 엿보고 왜 연락을 하고 연락은 하기는 한 하, 해요 근데 그게 막 그런 거는 아니지 음,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어 과거에 너와 내가 못다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못다했던 역사 그런 걸 갖다 새로 써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마음은 있고 그치 새로 장을 갖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선뜻 되지가 않는다. 이 그게 이 사람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양손에 떡을 쥐고 아직까지는 고민은 하지는 않아요. 고민은 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 그 기억이 너무 센것 같아. 음. 아 이거 1번 카드 이래 어떡하면 좋지. <웃음> 왜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러다가 또이 사람 또 채이는 거 아니야. 이 선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이 어쩌면 이게 그런 것일 수 있어. 이 사람의 패턴 사랑의 패턴. 항상 이러다가, 진짜, 나아갈 때 나가,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을 찰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짜잔하고 낚아체가는 음, 이러다가 또 뺏길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한테는 뭐, 손해날 건 없지.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어, 누군가가 있긴 있어요. 이러, 전에도 이러다가 뺏겼을 텐데, 뭐. 음. 그니까, 러 만년, 이 사람은 만년 선? 어. 진이 될수 없는 운명인가 봐. 아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웃음>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 딴 사람이 나온다, 이걸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이, 이, 이, 이, 이, 너무 멀리서 보면 적중률이 조금 떨어져. 이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음. 당분간은 이 사람하고 이륙하고 있다가 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뺏기는 게 아닌가 싶어 갑툭튀 있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어, 어, 뺏겨요 어,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웃음> 이게 어떡게 하면 좋아 아 이게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맞아 이러다가 끝나 어, 이러다가 끝나야이 사람은 그 그때의 선이었던 이유가 있어 진이 되지 못하니요 음. 아, 이걸 어떡하죠 음. 여, 여러분 어떡하죠 근데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이 사람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 맞아 된다해도 힘들어 음, 된다해도 힘들고 이게 안될것 같아요 어, 이 감정은 안 된다 어, 맞아 이렇게 진을 빼다가 끝날 것 같아 어, 여러분한테 오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가가게 되면은 다가가게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다가가게 되면은 그런 거지 이별이 더 빨라진다 어 브레이크 그저 그러니까 그 크러시가 더 빨리 나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거 이~ 저기 뭐야 이~ 여러분이 다가가면 얘가 더 고민을 해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봐 뭐 이렇게 손살에 있잖아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그런 거지 왜냐면 이~ 트라우마가 이사람에 조금 깊은 거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연애하기 힘들 거 같은데 음~ 뭐~ 평생이야 그러겠지만 당분간 이~ 트라우마가 없어져야 될거같요이 사람은 이게 이 사람 이게 진짜 트라우마인지 이 사람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연애를 갖다가 펼쳐보지 못하고서 처음에 아주 강하게, 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그, 그게 그 무의식 속에 남아서 사랑을 갖다가 할때 이렇게 소극적이 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공략을 하려면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돼요. 이사람의 마음이 조금 어 불안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불안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이 사람의 경계심을 갖다가 조금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은 내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적에는 항상 그... SNS나 푸샤를 통해서 봤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불안감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면,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어, 저,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이 이걸 과연 할수 있을까 싶어. 어. 이 사람이 그럴만한, 어, 이, 어, 저기, 뭐야. 가치가 있는 사람에서 뭐 사람을 두고서 가치를 따지는 건좀 그렇지만 내가 말한 가치는 이 사람이 과연 성실한 사람인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속을 새기지 않을 사람인가 있잖아요. 어.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공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는막 확확 다가가면 안 돼. 어. 야, 그러지 말고 야, 사귈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천천히 다가가서, 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웃음> 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라는 그 편안한 마음을 갖다 싹 심어주면, 그,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그, 100%, 100%는 아니야. 한 60, 70%의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퍽퍽, 야, 그냥 사겨. 뭐, 남자가 뭐 이래. 이러면 얘는 도망가요. 손사례를 치고 도망가. 음. 그러니까 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음, 왜냐면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지는 않는데, 어, 맞아.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다가가면은요, 이 사람은 뒷걸음치고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냥 주변에다 두세요. 음. 뭐 어장 관리는 아니고 그냥 내 어장에 여기 있으면 어장 밖에서 그냥 어장 안을 들여다보면서 저 어장 안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는 물고기 정도 하나는 음 뭐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활짝 떠나서 들어올 거고 음 이, 이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음 그러면 여러분 당분간은 음 당분간은 없을 수 있어요. 음 백마탄 왕자. 어 미안해. 왜냐하면. 어 내가 뭘 봤냐면은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이러고 있을 동안 누군가가 어 뛰어들어 올 수도 있거든. 근데 뭔가 기운은 있기는 있지만 어 기운은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어 희미하고 이 여러분의 연애운은 당분간은 조금 어 저기, 왜, 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내가 그걸 본 거거든, 연애의 텀을. 음, 조금 기다려요. 조금 기다려. 한텀 기다리라는 것 같아.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은, 일단 12월은 지나가야 돼요. 음, 왜냐면 하 12월에 무리하게 다, 그니까, 좀, 11월? 지금 11월이지. 11월. 어 11월은 지나가야 돼요. 어, 제가 잘 음, 11월은 지나가 봐야 돼. 왜냐면 다음 달쯤에 한번 다시 한번 음, 좀봐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 11월 달에는 만약에 뭐 저기 막 4월생들이나 어, 4월생들이나 아니면은 아침에 한 7시쯤에 7시에서 9시쯤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사랑이 어긋날 수 있거든. 용띠나 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가가다가는 어, 골치 아플 수 있어. 그 외의 경우는 그냥 두고 보세요. 어, 두고 보면 이 사람이 뭐 알아서 액션을 할 거야. 다가오든지 알아서 물러가든지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라고 평하기는 아직 일러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자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1번 카드 어, 백마탄 왕자까지는 어, 바라지도 않는다 어, 그냥 내 나랑 같이 마음 한자락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응,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응, 어디 봅시다 그런 사람이 나올까요 어이구 씨. 왜 그래 왜왜냐고요 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런, 이럴 수가 진짜 아. 왜요 선생님 <웃음> 어, 진떠웠어 아, 이러,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라고 하면, 어, 이거 전 남친, 도전 남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전 남친 귀환할 것 같은데? 왕의 귀환이 아니라? 응. 어. 아, 진짜, 진짜, 백마탄 왕자라고 그럴 걸 그랬나? 어, 내가 너무 소박하게 잡았나? 꿈을? 아 그래. 아, 왜냐면, 왕자는 흔하지가 않잖아. 어. 그래도 왕자를 가, 왕자보다는 어, 조금 어, 지위가 낮아도 음, 왕자까지는 그렇지 나도 왕자까지는 안 팔래 배짝 공작 <웃음> 그거나 그거나겠지만 어, 아무튼 그 사람이 올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아유 와도 아 진짜 옛전 남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 그건 괜찮아. 근데 어, 전 남친 오는 거 싫다 그러면은요 어, 그냥 차 버리세요. 복수, 응, 복수해 복수 그러면 되지 뭐. 어, 복수를 하자고 이걸 본 것은 아닐진데. 아무튼 어, 그냥 그런 거 같아. 어, 전 남친이. 아 이거 진짜 지긋지긋한 인연인 것 같아 왜 지긋지긋한 인연인 거냐면요 어, 이 전남친하고는 잘 헤어지기가 힘들어 언제까지요 모르지 뭐 이, 이것도요 인연이에요 어, 인연법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잖아 어, 인연 따라가고 인연 따라온다 인연이 남았기 때문에 갔다가도 야너리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있냐면 남았어서 운명의 끈이 자꾸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어 어. 그, 이게 내찐 인연이 아니라도요, 이게 시절 인연도 좀, 어, 내 운명처럼 긴 인연이 있어. 이게 전생에, 어, 빚을 받으러 온 거거든. 음. 전생에 여러분들이 빚졌다 생각하고, 이게 솔직히 과거의 남자가 헤어졌으면, 어, 저기, 막 헤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 알고 있다 음, 나도 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 이거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줬던 그 상처가 그냥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는 거지 어, 근데 그 상처를 갖다가 그렇게 깊게 줘 놓고서 어, 이 사람은 너무 어, 아무렇지도 않게 온다 라는 거야 그냥 뭐 자기가 오고 싶은 물하고 이 사람은 음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어, 왜냐면 남자 이 이게 남자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은 헤어지는 거 자체를 안 하지.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 지가 지지죄가 지 태산처럼 어. 저기 막 그 티끌 티끌이 태산처럼 돼가지고 그게 다 죄로 덮일지라도 자기죄 인정 안 해요. 어 자기 잘못 자기죄 인정 안 해. 그게 원래 남자들은 그래. 왜냐면 그게 자존심이거든. 이게 그 남녀 평등이라 하지만 이 남녀 평등은요 어떤 감정의 평등을 말하는 거지 신체적인거나 뇌 구조의 평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는 쓰는 뇌가 다르잖아. 어, 어떻게 평등할 수 있냐고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 카드를 보는 남성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내전 여친을 얘기하는 거야. 전 여친, 근데 제전 제 여친은 남자다는데,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이 맞나 보지. 아무튼. 왜냐면 남자도 이 타로카드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요 마음이 조금 어, 여려 어, 누구한테 막 이렇게 상처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두고 봐요 어, 파랑새가 나야 어, 내가 말하는 파랑새 어, 햄이야 내가 물자 여러분들이 햄인 거야 어, 파랑새 이름은 햄이다 암튼 어, 그런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이 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 그런 거, 그왜 자기 마음이 돌아오고 싶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어, 자기 마음이 돌아오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영리해. 어, 똑똑해요. 음, 안 똑똑해 보이죠. 돈잘못 버니까. 음, 아, 이 저기 뭐야. 돈은 돈, 돈을. 잘 번다, 못 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자기의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 말, 말하, 말하는 거는 진짜 내가, 어, 이락, 뭐, 진짜, 청금을 등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 별 실제로는 그렇게 저기 하자 사 사장도 진짜 이 회사가 내 회사여서 내가 사장이 경고도 있지만 월급 사장도 있잖아. 응, 뭐 바지 사장 뭐 이런 거, 치마 사장, 바지 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라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타이틀에 비해서 수입이 미에 예. 저렇게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암튼 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머리는 영리해 그렇지만 머리는 영리하지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요 표현력이 조금 떨어져 음, 표현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있어요 음, 음. 왜냐하면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의 표현력도 떨어지고 얼핏 보면 아, 제가 진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서른 살 맞아? 4 0살 맞아? 쉰살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어 처세가 어, 조금 음, 어, 어거지 억지스러운 데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억지스러운 데가 없지 않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 성격인 것 같아. 음, 음. 이 사람 성격이 그렇고, 이 사람은 주변에서, 이 사람 은 먼저 지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야. 주변에서 다 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다 와가지고 말 걸고 그래야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말 걸면 또이 사람은 또 친절하게 말을 잘 해주고, 또 분석력이나 이런 게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어,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저, 저, 저기, 막, 잘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음. 이게 막 교회 같은 데 가, 가면은 이게 드럼 치는 오빠 말고. 어,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오빠 있잖아. 어, 그런 거지. 드럼 치면 이거, 이거 드럼, 이거, 이거고, 이, 이, 이 드럼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어,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갖다가 지휘한다거나, 뭐, 그런, 어, 그런 쪽이지. 어. 막 이렇게 날뛰는, 날뛰는 교육반은 아니에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음. 맞아 어. 여러분이 혹시 음, 스타일이 좋아요 물어보는 거야 스타일 아니면은 어, 여러분이 그런 걸 수도 어,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도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주변하고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고, 뭐, 딱히, 어, 어, 이 사람이 다가가기에 어떤 그 룸이 없는 게 아닌가?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하고 내 마음은 달라요. 어, 보여지는 거하고 마음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 진짜 어, 외로워 어, 나 어디 진짜 누구 없나 어, 진짜 내 쓸쓸함을 달래줄 사람 없나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얼굴에다가 쓸쓸함 구해줄 남자 굽고 이거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어. 외관상 보기에는 어, 맑고 진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음, 못가이 사람 성격 자체가 음, 좀 고지식한 데가 없지 않아. 어, 고지식한 데가 없지도 않고, 조금 성격이 나대는 성격이 아니야. 나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퇴, 최대한의 갈 것을 여러분한테 표현했지만, 여러분은 그게 딱히, 음, 와닿지는 않,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인연은 더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인연은 더 남아있다. 이연은더 남아있고, 음. 이게 뭐지요? 어. 아니, 나는 여러분이 왜이 사람 관심 안 두는 줄 알겠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는 솔직히, 그래, 이,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음, 주변에서 사람들이 들러붙어. 어. 근데, 그 사장님 근데 그 사람이야 바람을 폈어요라고 어 맞아요 어, 사람이 들러붙은데 불, 들러붙는다고 이렇게 거절을 못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막 이렇게 나대고 지가 먼저 가가지고 막 작업을 걸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성격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에 좀 은근히 어 은근히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니까 내색은 안해 체면 자기 체면이 있어 가지고. 내색은 안 해요. 어, 내색은 안 하고, 어, 내색하면 그렇잖아. 어머, 쟤, 저, 어, 저 사람도 저렇게 밝히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남을 갖다가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그 욕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잘 표현해내지 않지. 그렇지만 이 사람도 남자잖아. 어디까지나. 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탄 공격을 해오면 목만, 목 막는다는 거지. 어, 못 막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그왜 여러분한테 못오나라고 하면은요. 그 딱히 그래 오고 싶은 건 오고 싶어. 그저 그 나름대로 뭔가는 왔을 것 같아. 어. 나름대로 뭔가는 왔을 것 같지만 왜 뭔가는 왔냐, 와, 왔을 냐왔것 같냐 하면 은꼭 연락까지는 아니어도 연락 비스무레한 거 어느 정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내 발자취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어디 보아요 근데 왜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올까요? 라고 하면 인연이 조금 남은 것 같아 음 진짜로 음, <웃음> 좀, 그,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거지. 음, 과연, 그, 이 사람의, 어,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제수추어가 제대로, 그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그니까, 이건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지금, 어,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하고 다시 뭔가를 갖다가 시작해야 될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어, 끝난 것 같고 그 그러니까 기회를 갖다가 어, 엿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음, 기회를 엿본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 그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가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면 돼. 근데왜 기회를 엿보냐라면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에 올것 같아요. 음, 어느 순간에 온다.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 음,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 난그 사람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냅다 발길로 차면 되고, 선생님, 전 제, 정말로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넙죽도 받지 말고, 그냥, 어,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둬보세요. 어, 왜냐면 너무 넙죽 받아줘도, 내 무게가 조금, 응, 가벼워질 수 있잖아. 어, 그렇다고 또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 또, 또훅 가버리면 안 되니까, 어, 한, 그치. 가지 않을 정도, 내 안에 머물러서 이 사람이 노력할 수 있을 만한 크기만큼만 오픈하라는 거죠. 음. 너무 활짝 넣어서 쑥 들어버리면,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더 놀다 올걸 그랬나? 이럴 수도 있지. 아, 이 사람이 노는 성격은 아니야. 음. 아, 노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냐면 쉽게 얻은 건 쉽게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어, 이 사람이 가, 가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서, 어느 정도 나하고 관계를 갖다 노력하게끔 어떤 열정을 심어줄 만큼의 그 문을 갖다가 오픈하라는 거지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버리, 버리면 돼요 버리면 갈 거야 어, 이 사람 성격에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마음을 전하고 그러, 그럴 그것 같아 만약에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응 음. 어디 봐요. 근데 이게 누구지? 여러분인가? 어, 이 사람이 마음을 전하고 아, 그도 맞아.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어, 새로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어, 저기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거. 피곤하잖아, 인기만. 음, 인기만 하면 피곤한 거예요. 음. 그, 저기, 뭐야, 보리는 좋을 수 있다만은, 어, 왜냐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기 많은 사람 피곤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지. 음.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음. 불안, 불안한 마음으로 음.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아요. 음. 왜? 왜냐하면 음. 항상 이 관계는 그런 거, 여러분이든 이 사람이든 그 에너지가 그런 것 같아. 항상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어내 먹이를 뺏으려고 배고픈 늑대들이 어 하면서 옆에서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거지 형국 형국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음아 저기 뭐야 아, 남이 밥그릇에다가 자꾸 숟가락 꼽으려고 숟가락 들고서 달려오는 것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 이게 잘 됐으면 그냥 잘 저기 하라고 어, 일부는요 어, 일부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겠어요 음, 다야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어, 저기 막 다가오는 게 싫은 사람도 있다고 다라, 다가오는 사람이 싫은 사람도 있고 왜냐왜 그러냐면 하 어, 주변에서 말라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 아, 내가 불명이, 아이, 저기 막전 뭐, 남친이 딴 여자하고 바람내서 나갔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 아는데, 응? 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또 받아주게 되면 또 구설에 오르게 될것 같고, 응, 음, 구설에 오르게 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얘를 갖다가 그 구설을 갖다가 다 감수하면서 있기에는 불안하고, 그렇 인기가 많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음. 답답하다. 어. 그리고 느낌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 진짜, 그치. 경쟁이 쟁쟁하다라는 거야. 어, 경쟁이 쟁쟁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요, 이게 사, 그 취향이야. 어, 어장관리 아무나, 이걸 갖다가 어장관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그런 게, 이그 어장관리도 내가 이걸 갖다 관리해야지 하고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어장에 어 물고기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도화살이 많으면은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 진짜로 이런 경우는 홍염살인 거지. 홍염살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그 홍염살이라고 그래요. 응. 홍염살이 많으면 남자든 여자든 연한 남난에 시달린다라는 거야. 너무, 너무 많이 몰려오면 내가 그, 저기 막 그, 그, 바람에 노출이 되잖아. 노출이 되면 내 꽃밭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힘든 거지. 어. 그리고 어차피. 생각을 해봐.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사랑에 유혹이 가는 게 있어. 짧게는 한두, 한, 사, 한 달이에요. 한 달. 한달 정도 되면 질리는 사람들도 있어. 한 달에서 석 달. 길게는 3년. 3년까지도 안가 보통 1년이면 게임 끝나지 않아요 1,2년 안에 게임 끝난다고 3년까지 가도 오래가는 케이스 오래 만났다 그래 그만큼 요즘 시대가 노출이 심한 노출이 심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은 왜 여자들이 꼬이냐 하면은 그그 미소를 흘린다 그래야 되나 어. 미소가 매력이 있다, 그래. 뭔가 한, 한, 가지 여자를 홀리는 매력이 있어서, 그거에 여자들이 그, 매료가 된다라는 거야. 딱히 이 사람이 뭔가 재수처를 취, 하지 않아도, 홀려서 오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담아가야, 썩거서라이거더라 하면서 뭐, 뭐, 삼지창을 휘둘릴 수도 없는 노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대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아, 진짜 짜증이 나는 거지. 어, 짜증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원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라고. 어. 굳이 어, 저 그렇지만 내가 이,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그 사람하고 꼭, 꼭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미련에 남은 사람에서 그냥 가, 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오는 게 딱히 그런 거예요. 막 어, 어쩔 어 때는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다 다 먹고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다 좀 먹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인 거지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성격이 그렇게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라고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내성적인 또 성격도 아니야 적당해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꼬이지 음, 적당하게 어, 나설 때 나서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그런 게 잘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여자라면 남자가 꼬이는 거고 이 사람이 어어 어. 저기, 막 남자라면 여자가 꼬이는 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하다. 어, 홍염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홍염살, 생소하죠? 어, 그런 살이 있어. 음, 그, 그 사람이, 도화살은 그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일해서 인기를 끌어올리는 거지. 어, 내 매력을 갖다가 갈고 닦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천적으로는 매력이 없이 태어났지만 내 매력이 뭔지 알아가지고 내 매력을 부각시켜갖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거 그건 도화살이에요. 그게 도화야. 그렇지만 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내 매력에 빠져서 오는 거는 홍염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화하고 홍염을 갖다 헷갈리지 마라. 이 사람한테는 홍염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꼬이지. 음, 여자 잘 꼬여요. 그래서 저기 막 뭐.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반반인 것 같아. 그렇지만. 이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가면 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감수해야 된다 어,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막 어, 올려면 확 오든가 어, 가려면 확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확 가는 것도 아니고 확 오는 것도 아니고 막확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스톱하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이 권위적인 면도 있지만, 또 와, 진짜 한 가지만 하지. 너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 또 감수성까지 예민해요. 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다. 그래야 되나? 어. 어이름은 어떡하지? 어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응.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걱정만 그냥 그냥 우라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게 올듯하다가 멈추고 올듯하다가 또 멈추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지 이,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 많고 수십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갖다 품어줘야 될 거. 그걸 일명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우리가 잘하는 거 그거 어, 오지랖 어. 여자로 하여금 오지랖을 부리게 한다라는 거야 응.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런 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괜히 빠졌겠어. 음. 근데 조심해요. 음. 왜냐면 이 사람도 이, 이 원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서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내 사랑을 지키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음. 주변에서 이러면요. 어, 내 사랑을 지키기 힘들어. 왜냐면 어떤 여자가 버텨나겠어. 어 어떤 여자가 버텨 나가도 못 버텨네요. 어,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개중에는 어 개중에는 어 저기 막 금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진짜 많지는 않아요. 어,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한 3% 정도는 금전 같은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어이 사람 한이 사람 재도 어꽤 많아요. 어 재도 꽤 많고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을 갖다가 빵 차내는 거는 어, 어 만난 다음에 차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나서 사귄다라는 뜻은 아니야. 어 사귄다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짜증 나고 아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어 끝내는 건그니까어 과거의 인연은 어, 좋지 않다. 그러면 새 인연은 오겠냐라는 거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없, 없겠냐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다른 인연, 다른 인연, 다른 인연이 올까요? 어, 너무 이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음, 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왜 이사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다가와도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 왜안 받아줬으면 좋겠냐 하면 받아주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올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한테 두번두 이게 또한번 학을 띄게 되면 다른 이성들이 다가와도 아다 귀찮은 거예요. 어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정말 올 찬스를 어, 그 찬스란 게 있잖아. 찬스가 어. 저기 뭐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이 과거하고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 어, 빼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에너지를 빼지 않는 게좋아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가올 것 같아 음. 음, 다른 사람 이사그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람하고 지쳤을 무렵에 그니까 너무 기운 빼지 말라는 뜻이야. 어, 너무 기운을 빼면 어. 근데 개중에는 이 사람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어, 그, 그, 그, 저기 막 재회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퍼센테지는 낮아요. 어, 그렇지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질렸을 무렵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누군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 너무 에너지 빼지 말아요. 어, 너무 에너지 빼면 저기막 연애 다음번에 연애를 갖다 못하게 될수 있어. 한 텀이 좀 아,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 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야 한 텀. 아그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 줄 알고? 어,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 줄 알고요? 맞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빠져있, 너무 저기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갖다가 못볼수 있고,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음. 음. 조심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그, 인연이 빨리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조금 기다리세요. 왜냐면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지나서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아요. 어, 내가 인연이 들어올 때 되면 인연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마이 저기 마 외롭고 어쩌고 저쩌다고 해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음, 내 발등 내가 찍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로 음, 가는 사람, 제하는 사람도 있다.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자, 3번 카드. 백마탄, 어, 왕자님이 아닐지라도, 그치. 저기, 막, 지친 마음을 보드, 어, 보담어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음, 어디 봅시다. 지금 많이, 저기, 막, 계절도 계절이고 슬 차가워지 추워지잖아. 계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계절도 계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쓸쓸할 수 있어 근데 좀 기다려봐요 음, 나타날거야 스스이 언제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나타날거예요 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지 왜 몰라 <웃음> 나타날거예요 음. 저기 뭐 그, 어디 봅시다. 지금 누군가, 이거 지금 여기는, 음, 헤,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사람 같은데? 음, 헤어지지, 언제 안, 안 됐거나 아니면은 헤어지는 수순으로 밟고 가거나, 어,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안된것 같아요. 음, 왜안 됐냐면, 상대방이 좀 성격이 좀 그래. 음, 뭐, 어떻게 그러냐면, 음. 이 사람이 왜 성격이 이러냐면요. 그, 조금, 불안함? 음, 내 안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 내 안의 불안함 때문에, 어, 좀 성격이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다야 그렇겠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왜, 왜 파격적이냐 하면 성격이 어, 이제 좋게 말하면 남자다운 거고 어,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남자다워서 어,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어. 그 입에다가 숫자를 어, 우리 크레용 있잖아요 어, 1 8세 크레용도 있고 어, 2 4세 크레용도 있고 어, 1 2세 크레용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를 입에다 달고 산다 그래야 되나? 어. 그리고 뭘잘 발라줘 어, 뭘잘 발라줘 수박도씨도잘 발라주고 생선씨도 잘 발라주고 뭘잘 어, 어, 발라 암튼 어, 그런 거지 입, 입, 이제 입이 조금 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가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고 아 이제 그렇지. 심기 일전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그 과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성격이 약간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어,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 잘될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세상에 내 인생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살아면은. 아, 맨날 그냥, 어, 어제보다 오늘이 못한 것 같고, 그렇게 하고못 살지.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나 미래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 그쵸? 어디 봅시다. 여기는 헤어진 건 맞는데, 헤어진 건 맞는데, 이뭐 이렇게 카드가, 왜요? 라고 하면은 카드가 이렇게 헤어진 건 맞는데, 이렇게 긍정적이지? <웃음> 뭐가 긍정적인데요? 라고 하면 보통 헤어지면 사람이 침울해하고 머리 아파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 뭔가 어,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니까 나는 더 잘될 거야 라는 긍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어, 나는 그런 거지. 나는 내가 바라던 사람을 꼭 만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꿈꿨던 사람, 바라던 사람을 만날 거야. 여부, 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음, 누군가가 있어. 음, 누군가가, 있, 있다. 누군가가 있는데, 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을 하나는 보내요. <웃음> 어, 누군가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 차 하나는, 어, 어 보내렸다고 진짜 확 보내지 말고 알아보고. 왜냐면 하 지금 이걸 봤지만, 이미 여러분이 보낸 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봐보라고. 아, 이미 선생님 보냈는데요. 어, 그럼, 그럼 오케이고 아, 앞으로 보내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잘 봐. 보내렸다 후탁 보낸 거라서 아 선생님 그그 사람이 봉황이어서 이러, 이러지 말고. 음. 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점이 다르잖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바로 오는 사람은 조금 보내라. 왜왜 어. 왜 보내라라고 하냐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과거사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왜냐면 하 연애는요, 이래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피곤해. 어. 왜냐면, 하 그, 요즘은 좀 쿨해져서, 아, 나 그때 뭐 그, 그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처녀일 리는 없잖아. 처녀 총각일 리는 없잖아. 그래도 안 아, 그냥 안 맞았어. 라고만 하는 게 좋지. 굳이 세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음. 굳이 그걸 다 말해갖고, 어. 왜냐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 그거 만약에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그거 싸둔다? 어, 사람마다 달라. 그니까, 이게, 아 그딴 사람 뭐어 그딴 사람 만나서 뭐 어, 만날 필요 없다라 생각하지 그 사람 잘 몰라 어떻게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감정을 쌓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 사, 그런 그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내 속을 갖다가 오장육부를 다 꺼내놓고 연애한 사람이 어딨냐고 처음에는 숨긴다 숨긴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빠지기 시작하면 얘가 칼을, 가, 어, 칼을 갈잖아 예리하게 갈린 칼로 뭐야 그치 내 마음을 갔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 과거가 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뭐 어때라고 하지 말고 과거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거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축소를 시켜라. 음, 꼭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남자,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는 항상 그래. 네가 제일 잘 맞어. 네가 제일 이뻐.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어. 이게 연애의 기술이라는 거야 다는게 기술이 아니야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남보다 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립서비스 하나에 어, 오래 갈수 있다니까 어, 그런 거예요. 내가 남보다 외모가 떨어질지라도, 내가 이립 서비스를 딱 함으로 인해서, 얘가 나를 갖다가 못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러,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어, 저기, 막, 할 때,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베스트가 아니야. 이, 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다 할지라도 베스트라고 말해주어라. 어, 왜냐면 내가 이이 이 사람을 보내버렸는지 누군지 모르잖아. 어,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오는 사람이 어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꼼꼼한 사람이 올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해야 어 저기 뭐야 내 미래가 바뀌어. 어 미래가 바뀐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미래는요 정해지는 게 아니야 인연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지만 내가 그 인연을 갖다가 더 오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저기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 재명까지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제 그러니까 인연을 어, 채우냐 못 채우냐 그 차이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빛을 못 보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얼핏 볼 때는 내전 남친보다 이 사람이 못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의외의 어. 왜냐하면 미래는 누가 아냐는 거지. 노바디노.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갖다가 판단하지 말아라. 어, 여러분의 전 남친 보기 좋았잖아 그렇지만 뭐해 어, 결론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사람은 어, 딱 보기에는 그 사람에 못 미칠지 몰라도 뭔가의 자기만의 그 가능성을 갖다가 안에다 품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 저기 뭐뭐 그 사람이 더 좋았다 뭐 이런 말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응. 왜냐면 여러분 마음에 안들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래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떨어져 나가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렇게 되면 어 저기 막 놓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 글쎄 어. 글쎄, 그 저기 막그 젊은 사람의 미래는 급지 않는 복권이래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장 관리 같은 거할 필요 있다 이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그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입대 껏그만났예 만났던 인연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 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갖다 쓸 필요가 있나 난더 이상 어 누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어 라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 어, 다 하나같이 어, 지잘랐다를 그런 놈 투성이고 어,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은 과거의 전 남친도 여러분한테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봐 나는 음, 내려놓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그 누가 오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왜이 말은 반지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누구한테 해주고 베풀어 주다 보니까 내 에너지는 다 고갈이 됐다라는 거지 왜 나는 일으하고 살아야 돼왜 나는 받으면 안돼 라는 거예요 음에 내가 다른 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어뭐 남자는 이런 여자한테 뻑간다 뭐 그러면서 어이 남자가 나한테 뻑가지 뭐 아는 거꼭 마치 내 잘못인 것 마냥 아니 왜 내가 꼭 남자들이 뻑가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잖아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거잖아 어 내가 왜 걔네들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내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야 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내 덜렁대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서 너는 그게 매력이야 부모가 자식을 좋아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 진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정말 나는 어쩔 때 보면 짜증이 나요 어, 나도 저기 막어 저도 저 저도 싱글이거든요 어, 나이가 몇인데 아 만억 그런데 싱글이야 모태솔로인가요? 모태솔로는 아니고. <웃음> 무튼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은 남자를 만나도 다 뻔해. 다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 그리고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한테 딱 맞춰주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일단은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는 여자가 다 어느 순간에 다 맞춰주고 있어. 응. 그러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더 많은 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가 내 뼈골 빠지는 거야. 음. 뼈골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뼈골이 빠지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음. 왜 지네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거지. 음. 그것도 이게 연애도 일정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쌍방이 맞춰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맞추냐고. 나,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야지. 아니, 아니, 그렇소? 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남자분들 헷갈리실까봐 짚어주는데 어, 상대방 여자한테 질렸다라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을 잘해? 어, 입에다가 어, 그, 그거 그 있잖아. 그 거짓, 거짓말로 거짓 변환해서 나오는 그 변환기를 달았나? 어쩌면 말만 하면, 그렇지만 제, 내가 봤을 적에는, 아, 이게 뭐지 싶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아, 내가 이렇게, 어, 내가 이때 그 설명한 게참 여기서 딱 나오네. 내가, 어, 어, 뭐, 뭐가 딱 나오냐면, 내가 좀 전에 막, 진짜 침투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렇게 때문에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거야 외롭다는 거야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길 진짜 하여서 어? 단내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네라는 거지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백마 탄 왕자야. 그래서 언제 나올 건데? 아, 백마까지는 아니어도 음. 그냥 누렁 말이라도 좀말탄 왕자가 좀 나와라. 그래서 지님 누렁 말이 뭐야? 아, 누렁 말이라도 망아지보다 낫잖아. 어. 당나귀보다 낫잖아. 그래도 말이. 어. 당나귀를 탈순 없지. 어디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 응. 어.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채지는 못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봤던 사람이 어, 하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여러분이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어, 맞아 어, 어 저기 막 얘기를 할 기회가 온다라는 거지 음, 얘기를 여러분들 어, 백마탄 왕자는 아니라도 얘기할 사람이 나타나긴 나타날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막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왜냐하면 어 내가 그랬잖아 지금 주변에 누가 있,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전에 다 사람에 비하 자꾸 비교가 되니까 어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왜, 왜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한번, 어, 그냥 친구처럼, 어, 친구처럼 곁에 냅둬봐요. 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다음에 노해도 no 늦지는 않을 것 같아. 어, 꼭 남자, 여자 아니더라도 친구처럼 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음,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음, 대인관계가 괜찮지 않을까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조금 실망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냥 곁에,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그런 거 말고, 음, 남자 여자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능성은 일단 오픈해 두고, 마음은 주지 말고 있어봐요. 어, 왜 마음을 주지 말냐, 그러면은. 그, 그, 내 아는 사람은, 그 여자, 여자를 여자 사랑하지 않는데그 걔는 사,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은 너무 헤어짐이 작기 때문에 마음 주고 나면 자기가 어 저기 막 마음이 아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자를 대할 때도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이 대한다라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까지만 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냥, 친구처럼 내버려둬봐요. 음, 나쁘지 않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친구처럼 내버려둬도 어, 나쁘지 않을 사람이다. 어, 왜요? 라고 하면, 어제 두고 봐요. 어. 음, 맞아.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 그냥, 어,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대하는 게 좋아. 음. 왜,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음. 타로카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막 속속들이 안다는 건 불가능해. 어, 불가능해요. 78개, 78개의 카드로, 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걸 갖다 다알수 있겠어요. 그냥 어려운 붓이 그림자나 밟는 정도겠지. 음, 이 사람을 그냥 냅둬 보고, 이 사람이 아마 신중할 것 같아. 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가오나 이렇게 좀좀 좀 봐요. 어 보고서 그 마음의 발전이나 이라는 과정들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어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 음 어, 너무 나는 항상 그래. 이별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라는 거야. 어내 맘에 안 된다고 훅 버리고 어내 맘에 든다고 확 취하고 그러, 그러지 그러 말라고 왜냐면 실수가 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조금만 두고 봐라 왜냐하면 잠자리도 너무 빠른 거는 그닥 좋지 않아 어 쉽게 들어온 게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러고 뭐 저기 뭐야 응? 어? 그런 것도 아니야. 너무,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두고 봐라.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음, 과거의 사람 얘기를 갖다가 하지 말아라. 어, 과거의 사람 얘기를 하면, 이, 이 관계가, 어, 나중에 가서 틀어질 때, 어, 결정적인 요인을 한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남자들이 마음이 넓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 남자들이 마음이 오히려 더 작아 어 어쩔 때 보면 왜냐면 그 남자들은요. 현실이나 이론을 본단 말이야. 이론에서 아니면 아닌 거야. 어. 근데 여자들은 마음을 보잖아요. 이론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여자들은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 남자가 애누리가 없는 게 바로 그거야. 어. 남자들 마음보다는 어떠한 그 내. 그치 어내지위 체면 현실 이, 이 왜냐면 남자는 이, 이걸 이 갖다 이끌어 나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리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이, 이분은 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게 다가오고 어느 어, 진전이 좀될것 같아요. 음, 진전이 된다. 처음에는 만족하지 않아. 처음에 여러분 좀 실망해요. 아, 진짜. 내가 진짜 이 사람 만나야 돼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겠지만 조금 두고 보아라. 여러분들이 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저기 막 뭐, 그럴 확률이 조금, 어, 높은 쪽이 많다라는, 그럴, 그럴 확률이 많은 쪽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닌 쪽보다는.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확률이 높은 데를 말하거든. 낮은 데보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 내가 거기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 카드로 봤을 적에는, 어, 이 카드 흐름이 약간 밝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마탄 왕자까지는 아일지라도 음, 내 이런, 어, 지친 마음을, 보다 모줄 사람이 나올까요? 어디 볼, 봅시다. 아, 여러분은 지금 뭐야? 이 음,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 혹시 재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 재회를 기다리고 있어?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니에요? 구패, 뉴패? 음, 그런 것 같은데. 음. 그, 저기, 막, 구패, 뉴패, 도대체, 어, 누구를 고를까? 음. 근데 이게 이렇게 망설인다는 거는요, 어, 망설인다는 건둘다 딱히 내 맘에 안 찬다는 거지. 음. 뭐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 둘중 하나가 마음에 쏙 들어오면, 어, 구페 생각할 이유도 없고. 어, 만약에 어 그렇잖아요. 류페가 불확실성이지. 나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 구, 구, 그냥 왜냐하면 구페한테도영 가능성이 없. 없지는 않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예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칼자리를 짓고 있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구피한테 가면 구피한테도 갈수 있는 거고, 뉴피한테 가면 뉴피한테도 갈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좋네. 음, 아주 좋아요. 나 이런 난 이런 상황 너무 좋아해. <웃음> 아 왜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좋잖아요. 남한테 나, 을의 삶은 피곤해. 어. 여기는 뭐, 어디 봅시다. 피곤한 의뢰살보다 갑의 살이 낫지. 갑질이요, 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 보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뭘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이 매끄럽지는 않아. 어, 매끄럽지는 않고 자꾸 어, 뭔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자꾸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어, 벌써 시작만 몇 번째야. 음, 여기서 시작은 그런 거지. 어, 내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계획을 시, 해, 해놓는데 내 계획대로 안안 안 되니까 자꾸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그래 이번에는 아예 그래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다가 정한 듯 싶어요. 음 마음을 정했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이 어, 성격이 참 음, 밝다. 어, 1번, 2번 카드는 조금 성격이 어 조금 조금 우울4 성격 우울한 게아니라 카드 자체 분위기가 우울했는데 이3번하고4번은 카드 자체 분위기가 조금 밝아. 음. 카드 자체 분위기가 조 밝아. 어디 봅시다. 어, 대 봅시다. 아 이, 여기는 시작과 동시에 뭔가, 어, 어, 시작과 동시에 뭔가 구도를 갖다가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도 성격이 화끈하지만, 상대방도 성격이 화끈하다라는 거야. 어, 어, 일단은, 그, 뭔가가, 이렇게, 간을 길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떤 데 보면 간만 천년을 봐. 어, 간 보다가 수저가 다, 다 달아서 없어질 수 있다니까? 딱먹으려 그러니까 간이, 간을 볼 수가 없어. 왜? 하도 수저를 갖다가 간 보다 빨아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달아서 없어진 거야. 숟, 어, 수저 대만이네. 그런, 그런 데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간을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어떠한, 어, 일일이 빨리 온다 그래야 되나? 어, 예, 일일이 빨리 온다 몇번안 만나고 야 오늘부터 일일이다 오케이 콜 이러는 거지 어디 보아요? 음. 그럼 맞아 오케이 콜 그런 거 같아 어디 봅시다 왜냐면 하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 간 보다 시간 다가 그 좋은 시간 왜간 보다가 저기 하냐 응. 음. 그리고 뭐, 저, 뭐,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이게 왜 갑자기 또 카드가 반전이. 반전이, 반전이. 음, 이게 뭐지? 아. 음. 아,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 여러분, 어. 너무, 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잠자리를 안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왜왜 왜 그러냐고요? 어, 남자가 뭐 어떻길래? 어, 어, 남자가 성격이 어 여러분이 조금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막 좋을 때는 되게 좋지만 또안 좋을 때는 어이 사람은 자기 그그뭐 합리적인 거보다는 감정적이에요. 어 자기 말이 다 옳다 그래야 되나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잠수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봐요. 음 조금 기다려 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뉴패야? 구패야? 이게 뉴편인지구편인지안 나와가지고, 이게 구패일까? 그런 거 같은데? 어, 구패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왜 그렇게 보냐 면면요 이게 만나자마자, 잠자리를 갖는다는 게,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 아까 여기서 구패, 늪패 고민한 걸로 봤을 적에는, 이게 구패기 때문에, 그 중간을 갖다가 점프해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느낌이 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헤어졌을 적에, 이 사람이 뭐 헤어졌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고, 저, 전에 그, 저, 그 사람이, 어, 조금 자기 감정대로 뭐 일처리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다가, 남녀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갖다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이 사람은 돌아볼 구조가 못 돼.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 일부러 그러는 거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 캐릭 자체가 누구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어, 그래기 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기 막이 사람을 기다렸냐 그러면은,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좀 나쁘진 않아. 어, 좀, 좀 그런 점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음. 아, 그, 그러고 뭐, 이, 이, 사람 뭐, 직업도, 뭐, 그런, 뭐,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 뭐, 그런, 뭐, 뭐, 다야 그렇겠지, 말까? 자기가 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갖다 파는 거? 어. 그러니까, 중간 그 공정 과정을 생략하는 직업들 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할 확률이, 어, 없진 않다라는 거야. 중간다, 무조건 중간은 건너 뛴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 그,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음식점사는 내가 장을 봐서, 만들어서, 뭐 해서, 어. 내 손이 다 가서, 이렇게 수익이 오는 구조라면, 이 사람은 그냥 갖다 파는 거? 어, 뭐 그런 거지. 응. 영말성도 있고, 음. 그러고, 좀, 좀, 비춰지는 거에 비해서, 어, 센시티브 해요.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어, 그런 것 같아. 음, 대화를 나눈다고 해봐도 맨날, 어, 똑같은데 봐. 그 자리, 그, 그거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아, 지겹지. 왜냐면은, 그, 그렇게 성격을요,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안 고쳐져. 음, 이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줘야지 되는 건 거예요. 그냥, 아, 그,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 이런, 자꾸 이런 데서 마찰이 생기니까, 아, 그냥 나는 이거는 포기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갈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고쳐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 로맨틱 할때 로맨틱 하잖아. 음, 남자다 할때 남자다고 로맨틱할 때 노, 로맨틱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불만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그거예요. 내가 다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어. 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실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도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또 평판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패, 뉴패, 막 이렇게 고민을 했지. 어, 완전히 막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구패든 뉴패든 마찬가지예요.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이 케이스는 구패든 뉴패든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것 같아. 음. 음. 왜,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내전 여친 닮아서, 어, 전, 전 여친. 내, 남자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졌어. 아, 근데 헤어졌는데, 그게, 그, 영화에서 보면 죽은, 어, 사별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사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딱 누구를 만났는데, 전 여친하고 너무 닮은 거야. 그 역기적인 그녀에서도 어, 죽은 전 남친을 닮은 남자를 만나니까 알고봤더니 쌍둥이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게 저기 막 고민은 하지만 그런 스타일로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 남자복은 없지 않은 것 같아. 남자복이 있는 것 같아. 음, 누구 그리고 누군가가 또 여러분한테 다가 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는 많네. 어, 인기가 많아. 근데 여러분이 인기가 많으니까 고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누구를 고를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계속 생각을 한다. 누굴 고를까. 우리 철수를 고를까 민수를 고를까 누 누구를 고르지? 그런 것 같은데. 여러그그 그러니까 누구를 고르게 되냐면은 음. 여러분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을 고르게 될것 같아요. 음. 더 잘해주는 사람. 그렇지만 저기만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어. 딱히, 누구를 고를 마음은 없다라는 거야. 왜 고를 마음이 없냐라는 거 하면은, 그, 그런 건 있어요. 누구를 고를까라는 마음, 그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아, 정작 내가 연애를 하려라고 들면, 아, 아직까지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도 잘 모른다. 어. <웃음> 어 죄송. 연애는 하고 싶기도 하고 어. 쓸쓸하잖아요 나 여기 길바닥에서 이렇게 막 군고구마 먹고 차기야 허허하고 아 나도 아이씨 아 누구 뭐 누구는 뭐 남자가 없어서 저러는 줄 알아? 뭐 이러고 혼자 있는 줄 알아?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아 나도 아, 연애나 할까? 주변에 남자가 있으니까 어. 아, 누구 하나 골라서 한을 함을 하려면 해 그렇지만 딱히 어 여러분들이 어 뭐지? 어, 여, 누군가를 고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 기대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그닥 기대감이 없어. 응. 왜 기대감이 없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잖아. 응. 그건 거지.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어, 어, 저기, 막, 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음. 응. 그렇지만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이 그렇게 남자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음. 응. 저내 저 리딩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 진짜 바람기 넘치는 사람들 음아음아하게 많거든요. 음, 여러분은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바람기가 많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참 일단 1단, 일장일단이 있어. 바람기 많은 사람은 많은 많은 사람은요 어, 성격이 조금 어. <웃음> 이렇지만은 않아. 이렇지만 않다. 이게 이게 조금 힘들어. 어, 조금 힘든 성격이야. 좀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근데, 어, 제 리딩 보면 알겠지만, 이러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답답해 죽겠는데, 바람까지 피면. 그러면, 그러면 그럴 때 완전히 내려놓 내려놔버리지,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요, 꼭 그래 어, 내려놓자니 아쉽고 지구 있자니 힘들고 어, 딱히 어디 가서 내가 불평불만하면 어, 야 네가 보기에 겨워서 그래그말 철수만한 사람이 어딨냐야그 민수는 또 어떻고 어 기집애 보기 어, 너는 꼭 있는 것들이 더해요 이런 소리나 듣게 되고 음,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지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들이거든 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괜히 말만 했다가는 그치 네가 어, 복에 겨워서 그래. 이렇게, 이런 말이나 듣고. 야, 나봐, 어? 걔, 그, 그 새끼, 어? 아, 진짜, 기집이라면 내눈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어, 바람을 피는지. 야, 그런 거에 비하면 민수는 얼마나 착하냐. 야, 그, 너, 니, 그, 네 철수는 어떻고. 막 이러니까. 음. 나, 나비서 모르는 거지. 그니까, 그게요. 차라리 아싸리 막나이면 버리기라도 하지.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음. 그래서 일단은 대화는 나눌 것 같아요. 어, 그게 구패든 유패든, 아직까진 딱히 누구라고 나오지를 않아. 이 카드도 좀 애매하네. 혹시 구패, 유패 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어, 딱히 누구를 갖다가 고르는 게 아니라, 어,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사람 다 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얘기야, 뭐, 어떻겠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런 거 같, 그런 거 같아. 과연 내가, 어, 바라던 사람일까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유패인데. 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유패, 유폐, 유패를 만나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구패였는데. 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 어, 확신이 없다. 여기는 맞아. 두 사람 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애매한 게 여기서는 구패가 나오고 여기서는 뉴패가 나오는 걸로 봐서 두 사람 다 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둘다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 딱히 내가 진짜 선뜻 결정할 마음이 안 나게 만든다 라고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둘다 성향이, 그니까 두 사람 다, 누패든 구패든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 맞아. 아, 진짜 그런 거지. 딱 얘기해보면, 아, 요거 하나만, 어. 근데 그 하나가 요거 하나만인데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이 관계에서는.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지만 그게 그그 그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2%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음. 우리가 음식 맛을 낼때 소금은 진짜 조금 들어가잖아요. 어.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그렇지 만그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구패든 유패든 똑같아요. 음. 왜냐하면 둘다 성향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야. 음. 구패를 만나는 사람이든, 유패를 만나는 사람이든. 그래서 이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갖고 다가와요. 한 사람 아니야, 여기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 고민, 어, 고민하는 것 같아. 어, 구패도 있고, 뉴패도 있고, 어, 어쩌면 이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대시를 해오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저게 없어. 뭐가 없냐, 그러면은. 그, 거 있잖아요. 확 끌어당기는 뭔가가 크게 없어. 어, 여러분은, 여러분을 확 끌어당겨줄 사람을 원하는데, 확 끌어당기지 못하고, 어. 남자들이 하나같이,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음. 나쁘진 않은데 보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와 진짜 이 4번 카드는 복 받은 것 같은데 어 진짜로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봐요 이게 가능할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사람을 아, 왜 저기 막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같아 음, 음. 왜냐하면 상대방도 안 움직여, 음, 안 움직여요. 음. 안 움직이고, 와 이게 참 애매하다. 어, 그렇지만 기다려 봐요. 음, 왜왜그러냐면 결국은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 누군가가 다가 올 거예요. 어, 다가 온다. 어, 그게 누구냐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딱히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아. 어 왜냐면 시간 관계상 더 뽑으면 알려고들만 알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이 이거 갖고 카드를 뽑으면 카드가 그러니까 리딩이 너무 지루해져. 음, 여러분이 알것 같아 음, 여러분이 누군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패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뉴페하고도 다 얘기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예요 음, 선택의 기로를 섰는데 그게 과연 누굴까 음, 한 60%가 어, 60%가 구패, 구패일 확률이 높고, 40%가, 어, 뉴패 40 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구패하고, 어, 못해본 게 많다라는 거지. 어, 조금 아쉽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이 다 괜찮아. 어,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다 괜찮으면, 음, 그래서 저기 막 9패가 될 확률이 6패보다는 어, 6대 4네 4번 리딩 즐거우셨나요?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안녕